안녕하십니까. 통찰생활 성의과 전문의 김찬입니다. 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인생이 꼬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의 신이상 예수님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조상이라든지 무언가에 의존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특정한 시간에 내가 위기로 몰렸을 때 기도를 하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특정 장소에 가보면 소원 성취를 비는 편지라든지 자기가 비는 무엇에 대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는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기도는 과거에도 해왔고 현재도 해오고 있고 미래에도 이런 기도는 누군가는 계속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바라는 이런 바가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약하다 보니 전능한 누군가에게는 비는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진정한 기도란 무엇일까를 한번 탐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뿌리입니다. 이 기도의 뿌리가 무엇이냐? 나의 진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내는 이 기도가 어떤 외부의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할수 있는 시초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기도란 것은 경건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욕심을 내서 이루려고 하게 되면 경건한 마음이 들지 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욕심 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니우치는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을 가져야 경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내가 내 생각에 빠졌구나 내가 욕심이 지나쳤구나 하는 잘못을 니우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가 되겠죠 세 번째는 방향입니다 기도가 원이 되어야 합니다. 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소원,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히 있는 상태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힘든 환경에서, 배고픈 환경에서도 놓아지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방향대로 자기 원대로 가려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기도죠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도하는 것은 힘을 발휘하지 를 못하지만 몇 년의 기도나 몇십 년의 기도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의 네 가지 특징을 어떤 식으로 방법적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마음이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되면 다시 뇌의 귀가 듣고 내 의식을 내가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에 내 무의식으로 내재화를 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함으로써 습관화를 만들게 되고 결국 의식을 무의식화로 내재화를 할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의식을 무의식화하는 의뢰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무의식화를 하는 내재화의 습관이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내면 훨씬 더 빨리 무의식화로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방법상 미래형의 문장보다는 현재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편안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긴장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할수 없고 지속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하고 있다면 은 현재 내가 그렇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자기 암시이고 자기 최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문이 가장 최선의 기도문이 될까요? 세상을 바꾸는 기도문이 아니라 자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내마음대로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의지만 있다면 자기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만 바꾸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자기의 주위의 사람이 좋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도문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 다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인간의 거의 공통적인 습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자 첫번째부터 볼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 결국 자기 욕구대로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자기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구는 멸망할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지구를 멸망하려는 그런 소원을 빚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지구가 이 세상이 버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면 결국은 선을 넘어서 법을 넘어서 규칙을 넘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행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줄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바꾸려면 우리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전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원한 대로 하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과 현재 보는 나의 시각과 감각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생각 이것이 합쳐져서 좋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대로 하려고 감각과 생각에 빠져서 도가 지나치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원한대로 하려는 습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원하는 욕구를 막기 위해서는 감각과 생각에 빠져 집착하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미래형을 하지 않고 안습니다라는 현장으로 해서 자기 암시를 계속 둔다는 것이죠 만약에 안겠습니다는 의지를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 자책이 되게 되고 자기 비하가 일어나서 그만둘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려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남에게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성질은 뭘까요? 성질은 형성되어 진 것입니다 보통은 그대로 유전으로 타고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유전이 있지만 실제 자기 환경, 자기 습관대로 만들어진 쌓임이기 때문에 성질은 형성되어 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래된 습관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입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주의가 보이질 않고 내 성질대로 내 습관대로 하려는 행동들이 쌓이게 됐다는 것이죠 성질대로 살게 되면 아무래도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결국 이것도 암을 불편을 끼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또 다른 피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성질대로 사는 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문으로 이렇게 성질대로 사는 것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라는 기도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 하는 습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남에게 지지 않고 말로써 이기려는 그런 행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토론을 하다보면 말로써 이기려고 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복수를 당하게 되겠죠. 결국. 자기가 이기려고 했던 그 행태가 자기가 화근의 씨앗을 만든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이것이 화를 낳아서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안 좋은 결과가 돌아올 수 있다 결국은 남에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에게도 안 좋은 결과가 오니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옳다 라는 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란 것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 배웠던 교육, 지식, 사상, 관습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다는 시비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거에 배워왔던 것이 진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인식의 한계나 오류, 착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것을 마치 진리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수령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진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진리다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팩트체크, 근거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팩트도 결국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참고 문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참고 문헌이 과연 또 진실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일한 진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런 것은 진실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남을 통해서 자기한테 화근이 될수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떤 기도문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고 싹 받아들입니다 라는 기도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욕구를 고치려면 감각과 생각에 빠져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질을 고치려면 마음의 예를 가집니다. 생각을 고치려면 이기지 않고 싹 받아들입니다. 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용어로 욕구를 탐, 성질을 진, 어리석은 생각을 치 라고 합니다. 탐진치라고 하죠. 그것을 깨치는 것이 개정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문인 감각과 생각에 빠져 집착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집착에서 선을 넘지 않는 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선정을 닦는 것은 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기지 않고 싹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지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탐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정해를 닦아야 되고 개정해를 위한 기도문으로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고 저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이 기도문을 읊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의 습관을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몇년몇십년 몇 동안 계속 자기의 마음을 닦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행동이 변화되어 결국 자기의 습관이 고쳐지고 자기의 인생이 고쳐지는 그런 새로운 삶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